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선화증권 논제 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강도 역시 유튜브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습 복습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2강은 제 5장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서 안면 기재사항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면기재사항은 크게 의의와 안면양식의 구성과 효력, 법정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정기재사항의 두 번째 강의를 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시작할 것은 송화인의 성명상호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송화인의 성명상호와 관련해서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송하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의 성명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발송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송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선라증권의 거래자에게는 누가 발행했는지, 누가 운송물을 탁송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다. 판단자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 운송물의 발송인이 누구인지를 어, 밝혀주기 위해서 송하인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성명 상호를 선하정권에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 상법 853조 1항 4호와 일본의 해상물품운송법 제7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하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쉬프라고 하는데요. 물건운송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건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를 어,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주선의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송화인에 해당하고 단순히 물건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는 송화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항의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송화인이될 것이고요. 다만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송화인은 반드시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와 실제로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화주의 서명상과가 기재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어, 선하증권상 송화인의 기재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실무에서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송화인 칸에 기재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운송물의 생산자, 무선박 운송인, 어,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전혀 관계없는 제3자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법적으로 볼 때는 선하증권의 송화인으로 기재된 자가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권리양도 증권을 제시하지 않으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송하인이 아닌 자에게는 선하증권을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어, 결국 송하인은 운송물 명세의 제공의무, 부정확한 명세 제공에 대한 송하인의 담보 책임,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위험물에 대한 송하인의 의무 및 책임, 운임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가 되는 순간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수화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화인의 성명상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물건 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가 수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송화인이 수화인으로 지정한 자가 또될 수가 있고요. 선화증권을 소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도 수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운송계약에서는 중요한 지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목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상법은 선하증권의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하증권은 비유통조건으로 발행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유통이 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화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무기명식 선화증권이나 지참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또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수화인이 불확정 상태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증권의 발행 당시에 수화인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화인 난을 비워놓는다고 해서 그선하증권이 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어, 증권 발행 시 기재된 수화인이 최종적으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하증권 소지인과 다른 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할 것인가 지시식으로 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무역거래 조건과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데요. 신용장, 신용장 조건에서 수하인을 기재한 운송증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한 운송증권만을 은행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문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에 수하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하인의 기재와 관련하여 상법은 제853조 제1항 제5호에서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를 기재할 것을 법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수하인의 기재도 법정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이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라고 규정한 것은 대부분 신용장의 수리 조건에서 수하인의 기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어, 이러한 그 신용장 수리 조건에서 수하인의 기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법정기재상으로 여기다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은 어,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아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 선아증권의 수하인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유통 제한이 붙은 김영식 선하증권이아니하는 통지수령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지수령인의 성명상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수령하는 자로 지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자를 통지수령인이라고 하는데요. 수출입 계약에서는 수입상 즉 매수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하위업자를 통지수령인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유통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 이후에 누구에게 유통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수령할 통지수령인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지수령인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어, 전기선 운송 즉 개품운송 계약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일시가 사전에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일일이 선박의 도착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굳이 통지수령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수하인이 스스로 선박의 도착일에 필요한 조치를 추하여 합니다. 이 성, 개품운송, 즉 전기선 운송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일자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화인은 충분히 자기 화물에 언제 도착해서 언제 찾아가야 될지를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지수령인을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통지수령인의 기재는 신속한 운송물의 처리 및 인도를 위해서 운송인이 수화인의 주소, 성명을 아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일 뿐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이 반드시 수화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그, 수화인의 성명 사물을 기재하는 방법을,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 어, 김영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수화인의 성명, 주소,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어, 지시식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어, to order of shipper, 또는 뭐, 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뭐, 회사 이름이죠. Korea trading company. 투어더 오브 더뱅커우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적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 선적항이라는 것은 운송물이 선박에 선적되어 해상운송이 개시되는 항구를 선적항이라고 합니다. 선적선화증권일 경우에는 운송물이 실제로 선적된 항구입니다. 선적전의 수령선화증권일 경우에는 선적예정항구인 기재가 됩니다. 운송물이 실제로 선박에 선적된 항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선에 선적되는 항구뿐만 아니라 피더선에 선적되었다면 그 항구명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선적항의 기재는 운송물이 도착일시를 예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기재사항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 수령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기재된 선화, 어, 선적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선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선하증권에서 선적한 기재의 흠결은그 자체가 선하증권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운송물의 수령지가 기재되는데 매매계약서 또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는 어, 수령지 및선적항의 양자를 모두 기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운송물의 수령일과 선하증권 발행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적일은 실제로 선적한 후에 어, 선적부기 즉 선적했다는 표시 온보드 노테이션에 의해서 추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 실제로 운송물을 선적한 항구명과 선적 연놀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어, 선적이란 선화증권의 발행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적일과 발행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모아서 하나의 운송물로 취급하여 한 세트의 선적선화증권이 예,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때 선화증권에 기재된 선적항 또는 수령지는 처음의 선적 항 또는 수령지가 되고 선적일 또는 수령일은 최종의 선적 항 또는 수령지 일자가 기재가 됩니다.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간 운송에서의 한국의 최종 선적 항 사이에서는 구간 선하 증권 즉 로컬 비히로 브레딩이 이 발행됩니다.해상선하 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거래에서는 당의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 항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 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양육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물이 양육되는 해상운송을의 마지막 장소로 해석하는 견해와 운송물이 양육되어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항구지 단순히 선박을 도착하는 건 아니라는 견해 즉 협의와 광의로 어, 개념을 우리가 어,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벌크선이나 일반 운송물 화물선에 의한 재래운송의 경우에는 어, 양육항에서 운송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양육항은 운송물의 인도지가 되겠습니다 회상운송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운송물의 양육항과 운송물의 인도장소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육항은 운송물이 선박으로부터 양육되는 항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어, 타당하다고 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기운송과 전기선운송에서 어, 개념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즉, 부정기운송에서는 어, 대개, 벌크선이나 일반 화물선의 경우는 부정기 운송을 하는데요. 이 일정하게 기항지를 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운송물이 양육되는 곳이 바로 인도해주는 마지막 운송 장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전기선 운송이나 특히 복합 운송, 지 현재 그 대부분의 그 정기선 운송은 복합 운송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 계약에서 어떤 항구에서 화물이 양육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인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장수가 따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그광의의선 어, 양육항의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어,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양식도 양육항을 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장수와 구분해서 기재를 하게 되고요. 신용장 조건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운송물의 최종 목적지도 황주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별도로 표시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운송인의 책임구간이 아님을 변기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그 통상적으로 운송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책임을 복합운송인서 지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때 최종 목적지가 운송인의 책임구간이 아님을 변기한다는 것은 해상운송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만 자기의 책임이 양육항에서 화물을 어, 그양육항 이후에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다음 선택부 양육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계약 당시 혹은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지정선박에 선적할 때까지 양육항의 항이 결정되지 않아서 운송계약서 또는 선하증권의 양육항을 어, 두개 이상으로 기재하고 어, 최종적으로 은느항에서 운송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화주가 선택하도록 운송방식에서 기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육항을선택부양육항이라고 합니다. 어,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의 경우보다 용선계약에 의한 부전기선 운송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선하중권의선택부양육항즉 옵셔널 포트 오브 디스차지를 부산광양옵션 또는 원, two p 투, 포 t 츠 부산, 광양, 어, 광양, 레인지 등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어, 선화증권에 기재한 항구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최종 항까지 운송되는 것이나 최종 항이 이외의 항구즉 중간 선택 항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재 선박이 최초의 선택 항이 도착하기 일정 시간 전에 운송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요. 운송이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초 선택 항구의 기항 4시간 전에는 통지하도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기간 내에 운송인이 통지받지 못하면 운송물이 최종항에 양육되더라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택부 양육항 조건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화주가 선택하는 항구의 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증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육항 또는 인도 장소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발행에서 발행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정정상에서 이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선화증권이 발행된 이후 선화증권에 기재되었던 양육강 또는 인도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양육강 또는 인도 장소의 변경은 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운송물이 선적되기 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선적이 완료되었더라도 그것이 목적지에 도착되지 않는 시점에는 약정된 양육항이나 인도장소는 계약상의 합의사항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운송도 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아증권 소지인의 요청, 불가항력 또는 강행법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아증권에 기재되었던 양육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아증권 소지인 등권한 있는 화주가 양육항 또는 인도주의 변경을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운송인은 당해 운송물의 선박의 적재 위치, 비용,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하여 동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서면요청을 요하는데 서면요청서는 원래 기재되었던 양육항에 선박이 도착하기 48시간 이전에 운송인에게 도착되어야 합니다. 운송인은 그 적재 위치 및 상태를 검토한 뒤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임은 운송인이 운송서비스 즉 운송물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얘기합니다. 기본 운임, 특별할증 운임, 요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본 운임은 운송인이 운송을 인수한 구간의 운송에 대한 기본 보수로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운임, 운송물의 중량 1kg당 또는 용적 1큐빅 미터당 또는 1 컨테이너당 얼마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어, 특별 할증 운임, 서브 차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 할증 운임은 기본 운임 요일을 산출할 당시에는 얘기지 않았던 비용 상승의 효과가 있는 사정 변경이 나중에 발생함에 따라서 운송인의 추가 비용 부담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본 운임 요일에부과되는 운임을 얘기합니다. 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혼자할증료 성수기할증료, 소외자할증료화업할증료환전료 중량운송물할증료, 장첩운송물할증료 등이 있습니다. 또 어, 요금이라 하면 운송인이 특정 운송물에 대하여 통상의 운송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어, 제공한 것, 즉 특별한 취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을 얘기하는데요. 차별 운임, 양육항 변경 등, 양육지 선택할증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선라증권의운임칸는 운임의 합계액, 운임과 요금의 기초가 되는 숫자, 즉 용적 중요한 신고가격, 운임율, 운임계산 단위, 어, 또 SC번호, 어, 테리프 운임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테리프 아이템 넘버, 성급 어, 선급, 운임을 어, 선급하느냐 또는 후급하느냐의 표시, 지급지 등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운임에 대한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임은 운송계약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이를 기재하도록 법정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운임의 기재가 없더라도 선하증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소진의 운송물 인도처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 선화증권 기재의 총운임 지급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동일 선화증권에 의해 운송된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분할하여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아인이 운송물의 일부를 먼저 인도받기 위해서는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후급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중권의 선급 후급인지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우, 음, 일이 완성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 어, 후급을 명기하지 않았을 때는 도급계약의 성질상 운송완료 후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송계약에서는 대부분 특약을 통해서 선급을 하게 됩니다. 운임 전액을 선적완료와 동시에 완전 가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항행의 중단을 불문하고 운임을 환급불능 조건으로 징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등의 특약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기재의 효력은 운임칸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어, 선화증권의 효력에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 어렵다고 종전에도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운임을 후급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인도와 운임 지급은 동시행관계로 볼수 있고 운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하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운임의 후급 요구와 운임율 등 운임 지급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운임 선급 조건의 운송계약에서는 운임이 지급된 이상은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에서 운용 관련 분쟁은 발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발행지와 발행연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선하증권의 발행지입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서명하여 송환인에게 교부하는 곳인데요. 어 선하증권의 발행지가 반드시 선하증권의 작성지, 운송물의 선적지나 수령지와 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물의 선적은 인천에서 이루어지지만 서울에서 선하증권을 작성 서명하여 송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부 장소인 서울을 선하증권의 발행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은 선하증권의 그 발행지를 법정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선하증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선하증권과 관련된 일자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작성한 일자,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일자, 운송물이 선적된 일자,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한 일자 등의 네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선하증권을 작성한 일자는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송화인이 제공한 운송물 명세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또선하증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송화인이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일자는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전체가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관리하여 수령된 일자를 얘기합니다. 또 운송물이 선적된 일자는 운송물 전체가 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선적된 일자를 얘기하는데 선하증권에는 그러한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아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한 일자는 모든 기재상이 기재된 선아증권을 송화인에게 실제로 발행한 일자, 즉 교부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아증권의 발행연 놀이를 증권에 기재할 것을 법정기재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수령 선화증권인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짜, 또 선적 선아증권일 때는 운송물을 선적한 일자가 기재된 선아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해요 어, 이러한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일자가 어, 선화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은 선화증권이 물리적으로 송하인에게 교부된 일자라기보다는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실제로 수령된 일자나 선적된 일자가 언제이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가 바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증권기재의 운송물 전량이 선적되기 전에 미리 선적표시가 된 이른바 선선화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그러한 해운업계의 과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운송물의 수령일자나 선적일자를 선화증권에 기재하면 사실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기재의 효력은 수령선화증권이면 운송물의 수령일자,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선적일자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들 증권의 발행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선적선화증권임에도 선적일자 및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선적선화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어, UCP600에서는 선적서류를 수리함에 있어 선화증권에 별도로 운송물의 선적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발행일자만 기재, 일자만 기재된 것은 그 증권의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고 보습니다다음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그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에서는 운송인은 송화인의 정부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한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할수 있고 만약 수통을 작성한 때는 여러통이란 뜻입니다 그 수를 반드시 선화증권에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본 발행통수를 기재하는 별도의 칸을 선화증권에 보통 마련하고 있고 그그 그 칸의 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통상 세통의 원본에 서임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어, 선화증권을 세통 발행한 기록은 1546년 스페인에서 발행한 선화증권에 이란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도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운송물의 명세, 외관상태, 선장의 운송물 수령에 대한 확인문원, 약정된 운임을 받고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문원, 그리고 선장이 동일 내용의 선화증권 세통에 서명하여 교부하며그중한 통이 사용되면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는 문언이 기재가 됩니다. 당시 여러 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관행으로는 운송물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수화인이 운송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하는데 요 만약 우송중에 분실되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송화인은 선적지에서 선장으로부터 여러 통의 선화증권을 발행받고 우송중에 분실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나누어서 수화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화인과 운송인도 이를 보완하며 송화인이 증권을 수화인에게 송부할 때 한 번에 발송하지 않고 이를 분할하여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화인이 이를 틀림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통을 발행하게 됩니다. 1882년 영국의 블랙번 판사, 즉 로드 블랙번은 여러 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에 대하여 그 유용성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원증권으로서의 선화증권 원본은 한 통만 발행할 것을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수통의 어,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각 통의 효력은 독립해서 각각 선화증권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효력이 충돌될 수가 있는데요. 어, 약정된 인도지에서 그중한 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인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인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한 통의 소지인이란 당의 선화증권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당하게 취득한 소지인을 얘기합니다. 선하증권이 지시식인 경우에는 적법한 배서가 있습니다 동일 운송물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여러 통 발행된 경우 그 중에서 정당하게 배수된선하증권한 통과 상환으로 목적지에서 운송물이 인도되었다면 다른 선하증권은 원본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운송이나 나머지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사후에 제2, 제3의 선하증권 소진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증권성이라는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인도장소에서 인도되는 것이 운송계약의 이행상 당연한 것이지만 수화인의 사정에 따라서 당초에 약정한 인도장소와 인 곳에서의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각통을 모두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라증권에 기재되었던 인도지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정된 때에는 인도지 변경, 즉 다이버전에 해당됩니다. 이이 경우는 최초의 사라증권으로만 보면 약정했던 인도지가 아니지만 현재의 사라증권상의 인도지가 변경된 사라증권인데요. 현재의 사라증권상의 인도지에서 인도되기 때문에 목적지 이외라고 볼수없으므로 발행된 사라증권 전통을 모두 상환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기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법 853조 제1항 11호에서는 운송인의 명칭 또는 상호를 법정기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화증권의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법적 자격이 있는 운송인에 의해서 운송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운송인에 의해서 운송 인수가 이루어졌고 송화인 수하인 및 소운송물의 적법한 이해관계에 인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운송증권에 분명히 하는 데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각국의 선주협에서 추천한 표준 선하증권 양식에는 운송인 칸을 따로 마련하여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각 운송인의 선하증권 양식에서도 대개 고유서체 회사 로고와 별도로 운송인의 명칭이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UCP상 운송설의 수리 요건으로서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데, UCP 500에서 처음으로 선하 증권등 모든 종류의 운송증권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 증권 발행 행위가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의 명칭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어,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유무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증권이라는 점에서 계약의 당사자인 송아인과 운송인을 법정 기재상으로 규정하고 을 있고요. 각국의 운송인은 선화증권 권면에 운송인의 명칭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고, 어, ICS 즉 국제해운회의소에서 추천한 선화증권 양식에도 운송인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법 853조 제1안 12호에서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여기다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무와 책임의 유주가 누구인지를 선하정권에 분명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정지 선택 등의 기준이 되는 운송인의 주된 주소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정권 뒷면 약관에서 법정지 약관과 중부법 약관 등을 두고 법정지와 중급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선의정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대개 그 법정지나 중급법을 좀 여러 가지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중요하다고도볼수 있습니다. 다음 국제협약에서의 법적 미제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같은 내용인데요. 제3조 3항에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송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호로서 물건의 선적 개시 전에 송화인이 서면으로 금지한 것이 기호는 포장하지 않은 운송물위에 또는 운송물의 용기 또는 포장 위에 통상 항의의 종료시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스탬프로 집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제한 포장 또는 개품의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세번째, 운송물의 외관 상태입니다. 다만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이 대리인은 위의 기호, 개수, 용적 또는 중량이 실제로 자기가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화증권에 기재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인데요. 제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가지 정도의 법정기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송하인이 제출한 운송물의 일반적인 성질, 운송물의 식별에 필요한 주요기호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명시적 기재, 짐작 또는 개품의수및 운송물의 중량 또는 수량, 두번째, 운송물의 외관상태, 세번째, 운송인의 명칭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네번째, 송화인의 명칭, 다섯번째, 송화인이수화인을 지정한 때에는 수화인의 명칭, 여섯번째, 해상운송계약상의 선적항및 선적항에서 운송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날, 일곱번째, 해상운송계약상의 양육과 여덟번째, 한통 이상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때그 원본의 수 아홉번째, 선화증권의 발행지 일번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열한번째, 수화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 또는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한다는 뜻의 표시 열두번째, 동협약 23조 사망과 관련된 문화 열세번째, 갑판적 운송이 가능할 경우는 그 뜻의 묵고 14번째, 양국항에서 물건의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때는 그 인도일 또는 기관. 간 어, 15번째는 동협약제의 6조 사항에 따라서 보획 책임한도에이 합의된 경우는 그 책임한도. 이러한 15가지를 기재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법은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로 크 규칙의 한 중간 정도 위치로 어, 그 12가지를 음,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라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은 물론 외국의입법이나 국제협약에서도 법정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하여 선라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각국의 법률이나 협약마다 법정기재사항이 각각 다르게 열거되고 있다는 점과 선라증권이 불안전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 법정기재사항의 누락이 증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증권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증권으로서는 무료가 되는 경우에도 운송물의 수령과 선적 등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다만 그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신용장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하증권의 기재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증권 자체의 효력의 문제와 신용장상 이선하증권을 가지고 어, 물건 대금을 그 내고를 받을 수 있는 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 결국 무역실무에서는 그 대금 결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의 문제와 또 신용장 조건상 요구되는 이 기재사항을 어, 구분해서 둘다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이 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서는 사하정권의 그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효력에 대해서 어, 이네 가지 중에서 어, 잘못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퀴즈로 냈습니다. 어, 앞에서 공부했는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있답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